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1회 목요일 방송 1부 입니다. 오후에 다시 2부 방송 또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월요일날 약수 약수 또는 재수 12, 12개를 알려드렸죠.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2개가 더 나와서 그거 추가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화요일날 어, 방송한 내수중 1에서 2수 거기 보충설명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설명을 잘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채널 이름을 변경하려고 해요. 어, 11월 12일 토요일부터는 어, 그 채널 이름을 어, 지금 현재 별난카페 잖아요 어, 이거를 변경해서 어, 로또 사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 유튜브가 그 핸들 새롭게 핸들 제도를 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11월 5일까지 어, 각자 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 임의적으로 유튜브에서 무조건 어, 전부 그 핸들을 어, 제공을한다고 해서 어, 우리 어, 채널은 로또 헌터로 채널 이름, 을저 아, 핸들을 정했어요. 로또 헌터. 그래서 채널 이름도 변경을 하고 어, 로또 방송에 더 비중을 줄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약수 추가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중에 어, 이게 또 새롭게 나와서 그두 개를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별랑카페는 약수도 어, 그 흐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 확인된 거는 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보여드리면 괜찮은데 이미 12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여기는 해당 수가 11 입니다. 11이 여기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두 계단 타기를 해서. 그래서 어, 요 11을 추가 했고요이별난 카페는 11을 약수로 잡았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여기는 37 인데요. 37은 우측으로 이렇게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 37도 어, 이별난카페는 약수로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개단씩 타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이라고 37을 약수로 어, 이제 추가했으니까 총제 14개가 되는 거죠. 약수가 총 12수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어, 월요일날 12개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2개를 추가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뽑으면, 어, 이제 열리수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개는 어, 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어, 더 나아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주에는 한개 내지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필터를 하시는 분은 안정적으로 0에서 2 또는 0에서 3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어,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은 0에서 1 또는 1에서 2로 필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회차에도 전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 1 또는 0에서 2로 이렇게 필터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수는 제수는 아니에요. 제수는 아니고 제수가 아니, 아니라는 아 말도 잘못됐죠 제수가 제수 꼭 제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수, 약수니까 필출 세수 내지 네수짜리를 뽑으시면 어, 거기에서 일단 약수를 제쳐놓고 살펴보시고 그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이 약수를 다시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수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화요일 날 방송한 네수중 1에서 2수 보충입니다. 어, 화요일 날 방송한 네수 중에서 없으면, 거기서 안 보이시면 나머지 수들 중에서 22와 39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세요. 그 내수에서 안 보이시면 말입니다. 내수에 있으면 그걸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 내수에서 안 보이시면 나머지 수들이 또 많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22, 39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 여섯 수. 화요일날 올려드린 네 수와 이두 수를 포, 아, 추가하면 여섯 수가 되잖아요. 이 여섯 수 중에서는 이번 에차 아, 피출일 겁니다. 아, 꼭 나올 거예꼭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섯 수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 우선 네 수, 화요일날 올려드린 네 수를 우선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만약에 안 보이시면 22와 39도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 거기에서는 6수 중에는 트, 어, 어, 나올 확률이 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유튜브 방송은 1부 어,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후에 다시 2부 방송해 음, 드리겠습니다. 고정수 찾기죠. 목요일날 올려드리는 고정수 찾기 2부 방송겠습니다